인간계에서 육도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인간계를 육도로 나눌 수도 있다. 어떨까요? 인간계, 인간계에서 천상계는 누굴까요? 복 많은 사람이죠. 복 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북이 영화 누리는 사람들. 그렇죠 일단은. 아, 저는 마음은 천상입니다. 뭐, 이럴,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아무튼 뭐, 인생에 큰 굴곡 없는 분도 사실 천상계예요. 그런데 일단,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한 사람들. 아수라는 누굴까요? 그거 질투 나서 뺏자고 자꾸 덤비는 사람들. 그걸 뺏고 싶어서 덤비는 사람들이에요. 부러워서 질투 나서 죽겠다 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뺏으려고 덤비는 사람들. 뭐 뺏으면 또 이쪽이 먹을 수도 있죠. 인간, 인간들은요. 인간 그거 부러워서 얻으려고 기득권층을 추종하면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 성공자는 내가 돼야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 이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삼선도 아니에요. 뭔가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삼악도는 어떻게 돼요? 악위는? 자, 여기 인간계 이 기득권 나도 성공해 보려고 막 꿈꾸는데 좌절된 사람들, 좌절된 사람들이자 삼악도는. 좌절돼서 지옥고를 겪고 있으면 지옥이고요. 지금 아, 죽겠다. 한순간 한순간이 죽겠다. 막 좌절해놨는데 뭐 빚은 어마어마하게 지고 뭐 순돌릴 뭐 틈도 없다 하면 지옥고가 열리잖아요. 악의계는요. 악의계는 인간보다 탐욕이 심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좌절은 했는데 도저히 포기는 못하겠는 사람들. 그럼 죽겠죠. 욕심, 욕심은 나고. 보면 욕심나 죽겠고. 가질 수는 없고. 축생계는 좌절했는데 포기 못한 사람들이 이쪽은요 좌절했고 포기도 했어요 초식남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초식남이면 풀먹풀 먹는 축생 아닌가요? 난 풀만 먹겠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쭉 포기하신 분들 이제 마음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이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신 분들 근데 지옥고가 근데 빚이라도 없으면 이런데 빚이라도 많이 져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고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어도 괴로운 상태인 거죠. 여기는 좀 포기라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쪽은요. 포기 못 해요. 근데 이번 생에 도저히 어떻게 수는 없어. 죽겠어. 자, 인간계 삶이 육도로 분석해 봐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 안에서 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정토가 의미를 갖습니다. 이랬을 때 정토니 천국이니. 이게 기독교 천국 아닙니까? 제가 주장하는 정토는. 어떻게 갈 거냐? 뭡니까? 일단 몰라 하시라. 몰라 해서 방금 보세요. 지금 몰라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 하고 참나 안에서 편안해진 순간 여러분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겁니다. 참나 안에서 안주하면서 몰라 해가지고 참나 안에서 안주하면서 육바람일을 더 자명하다고 여기고 육바람일 구현, 정토 구현이 내 삶의 사명이다라고 부기 영화가 아니라 육바람일의 구현, 하나님 뜻의 구현이 내 사명이다라고 하시는 순간만큼 여러분은 천국에 계신 거예요. 천국 소속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서 말빨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전이 변해야 돼요. 지금 몰라 안에서 편안하신가요? 육바람일이 자명해 보이시나요? 그게 올바른 인간의 길인 것 같나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자 마음에 또한 49%는 여전히 실존 속에서 어딘가에서 헤매고 계시더라도 51%는 지금 정토 소속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토가 주죠. 이런 장반은 돌아가시면 정토로 가지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으로 가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 마음을 더 키워 놓는 거예요. 이쪽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쪽 현실은 현실대로 수용하되. 내가 지금 지옥고에 있다. 지금 축생의 삶을 살고 있다. 현실은 이, 이 상황이다 하더라도 몸뚱이는 여기서 헤매고 있더라도 그리고 몸뚱이 때문에 혈육의 자녀니까 우리는 몸뚱이 때문에 우리 중생심은 우리의 탐진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육도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마음의 어느 한 부분만큼은 정토에 발을 걸치고 있자 이거죠 걸치는 법은 몰라 하고 몰라 하고 깨어 계시면서 양심 양심 안에서 자명하게 살자 몰라 하면서 양심 참나와 접속하고 성령과 접속하고 성령 안에서 양심 안에서 자명하게 살자. 요 마음만 품으셔도 거창한 얘기 아까 했지만 거창한 얘기 안 하고 요 얘기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육도 소속이 아니잖아요. 주가. 여러분 주가 어디냐예요.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부가 돼야 돼요. 요게 주가 돼야 됩니다. 이건 이런 실존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것대로 있겠지만 주를 잡음, 주를 정확하게 여러분 삶의 중심을 하느님 나라 정토에다 두시면 나머지 삶도 요 안정을 찾아요. 어디 계시건 여러분 살만하게 상황이 바뀌어 갑니다.